안녕하세에습니다운는레에또 아, 또 이렇게 관하있습니다 너무 재밌에또자렇젤라이트들 이시 위도한 하니까 도무 재밌었고 한국에서이이도한번고피도제스로보도준적 없고 마이마이도새렇고피얼리스트도한번고수도한국 그렇고, 지금 새, 새로 나온 앨범들 한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빨리 공연해서 문제들다 보여드리고 싶고 어떤 것보다 그냥 같이 호흡하던 그대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오늘 아, 카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스티 아니죠. 네. 아메리카. 네. 어른들이 맛있는것 같아요. 형 <웃음> 어, 진짜. 우형 네, 너무 좋아요. 갑자기. 오늘 성 어... 방송 무대 하기 위해서 드라이랑 카메라를 리좀 하고 왔고요. 오늘 네. 헤어 그러니까 네. 네. 드라이도할었죠 음, 아, 미안, 해 아, 미안해 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는 잠깐만... 잠깐그 잠깐만... 잠깐만... 잠다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안만보냈다 이거잖아 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데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본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대형아까요 아, 이번에 못했어 아, 형. 형. 뭐가 창피해 아이, 형. 형이. 어, 형이, 어, 형이 어. 뭐가 창피해? 아, 생방 생각해 미안해. 깜빡했잖아우리만의 어? 잔치. 를워고 아, 이거 기대해. 아, 아. 아, 어 아, <웃음> 어. <웃음> 문자 투표였으니까 2, 3, 3, 어. 6 따단 어. 어. 이렇게 하면 되했습니다 아, 뭐? 어. 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그 어. 그거 왜 내보냈어요? 나 틀린 거어 뭐. 진짜 사람 창피하게 2, 3, 3, 6 세븐틴 오늘 도넛 먹고 싶나 봐요 먹어 야! 야! <목소리도> 안니요 정말 힘니다 우와 자 배우님들의 찍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쩍 같은데 무대하고 내려오면 숨도 못 쉬겠어 하지만.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시 말. 목소리도> 엔넷 관계가 되 시작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카투에 선택을 확산한 오늘 영어 1위는 짜빈틴 축하드립니다 아 <목소년> 아 캐럿들 고마워요 이리별지롱 저희 세븐틴이 오늘 엠카운트 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 예! 행복하세요 여러분 캐럿들 사랑해요 받아. 아직 저희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 카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잘 맞는데? 그렇죠 오잘 맞는데? 캐럿들 오, 사랑! 뭐잘 맞는데? 사랑해요! 잘 맞네요 잘 맞네요 잘 맞을 것 같은데? 밖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오 어, 그래 그래 다녀와 대학 다녀오겠습니다 자자너 시방 같은데? 야야야야 고생? 아직 끝까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 막이에요 어느새 멤버들과 숨가쁘게 달려온 2주가 끝이 났는데 이번 활동도 수고했다는 얘기 멤버들한테 하고 싶고요 다음 세븐틴 또 어떤 멋있는 곡을 들고 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 세미커먼 활동 비언니였습니다. 아, 뮤뱅에서 막방을 하게 됐는데 막방인 만큼 저희가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는 힘을 지어짜서 여러분들께 좋은 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항그 어깨를... 물을 마시기 힘들어요. 뭐 많은 직종의 분들이 계실 텐데 물을 솔직히 약간 안 먹는 사람은 진짜 안 먹어요. 나도, 저도 좀안 먹거든요. 근데 내가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물을 <웃음>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들지 않게 물을 <웃음> 먹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물한잔 마시세요. 나또 다른 다른 노래 이름이 잘 알아. 우와우. 이쯤까지 <웃음> 저희가 네 오늘 흥분한 마지막 음악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방송 네흥분 마지막 활동이었죠 네 맨클 네. 끝으로 이제 마지막 어, 방송이었는데 음. 오늘 이렇게 1위를 하게 됐습니다 와아 감사합니다 흥분한 패런트 덕분에 이렇게 기분 좋게 막방을 했습니다 맞아요제판하는 기회가 어제 왔는데 벌써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맞아. 빨리 흘렸는데 오늘 뭐냐. 그래. 참 특별하게 네, 맞 네, 마무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캐럿분들 참... 있는 앞에서 무대를 하고싶네요 진짜요? 어제든 저시댓든 저희가 받은 거는 모두 다 캐럿분들이랑 캐럿분들 캐럿분들 저 캐럿분들 생각하니까 앞으로 네. 더 멋있는 모습,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웃음> 1위 트로피는 바로 한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영롱하네 아, 진짜 폴란드이 아,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 네. 음. 정말 흐락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활동에도 버거진 네.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시원한요네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이 안차이지하니다수하다 네, 니다 <ariamente> <Based> <other> <width> <list> <hur unattain> 멋있다. 천천천. 나도 막 피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저희가 GV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네. 어 저희가 항상 활동 마무리 하면은 GV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멋있게 입고 GV 하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 어, 이번에 약간 새로운 거뭐 없어? 시도하는 거죠? 뭐 항상 새로운 거 시도하긴 하지만. 어쨌든 캐럿분들이랑 같이 직접 소통하는 게 없으니까 음. 그런 게제서 아, 아쉽고 기분이 뭔가 조금 허하는건 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이번에 애들 춤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히트럼 미사게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 아. 아마 그거 때문일 수도 있어 그거 때문일 수도 있어, 맞아 그래. 그 저희가 힘을 낼수 있는 맞아. 운동력 같은 것들이 원래는 함성 소리와 아, 그 아, 에너지 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힘이 나는 건데 맞아. 더 이렇게 아, 힘들다는 고 하는 것,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상황 좋아지고 직접 여러분 앞에서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GV 같은 경우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맞아, 응. 더잘 어디선가 우리 캐럿분들이 저희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기분 좋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활동의 그래. 마음까지 깔끔하게 맞아. 잘 해보겠습니다 하이튼. 그냥 뭐, 툭 하는 거죠? 축. 좋은 추억을 쌓은 것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또 멤버들과 마지막으로 오늘 GV를 깔끔하게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사 반사 자아자 아자. 파이팅. 아자아자. 아자. 파이팅. 네, 이번 홀더 마무리 잘 지우는 것 같고 이 에너지를 받고 우리도 더 성장하는 모습이 다음 앨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 놀랐잖아요. 3분 내내 소름이 끊이지 않았던 건 반만이다. 최고였어요. 네,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던 날이었고 정말. 어... 캐럿분들과 하루빨리 진짜 만나고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구인을왜 그래? 아우 울어주시죠, 오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3 0분이나 참으셨어. 너 30번이나 참으셨어. 근데 참웃음콘참 그래요, 진짜. 도녀희도 솔직히 위험했잖아요. 아전 저는 처음 나오자마자 아... 끝났다. 끝났다. 또, 끝났다. <웃음> 또 너냐? 아, 또, 아, 또, 또, 또, 또 울리냐? 또, 또, 또 너냐? 너냐? 또 너냐? 안돼이번에 참았습니다. 너도 참았습니다. 멤버들이랑 캐릭터들이랑 다들 어, 너무 똑같은 마음이라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멤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감동을 받아서 다음 활동도 무사히 또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화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 원인서 드려볼까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캐럿들! 오빠, 가지 말고요! 캐럿들 항상 행복하자! 행복하자! 하지만 아프지 마흥도 아프지 마흥 바로 텐션 올리세요! 아, 아, 야. 야. 신발 보던 내가 눈물 내려와 나나나 i v e u 아갈 o e 어나나이지아가나 p e 춤 추리지 말고 어겠다 네. 우린 자본한 네. 매일 있어 꼭좀 던져봐 걷기 다같이 노래 보자 희들든하지 희들든 수박 기계에 춤춰 도망리 바빠 자기 왜요? 희들든 봐기 맞아. 희들든 자기 왜기자 이 아까 리허설 때는안 나왔는데. <웃음>